자, 아, 플레이를 보여줄지 짝 빠진 거 외에는 나머지는 덜 피해 없었고요. 그렇죠, 아쉽죠? 하지만 지금 어, 월으로드 감정 잘 썼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번에 딜이 굉장히 세게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모든 선수의 체력이 많이 낮은 상태라 거기에서 부시하고 한타 들어갔을 때 그대로 각성기 아, 각성 근데 스토어. 이번에는 그래도 각성기는 아,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아르카나 각성기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은 어, 건설 물 타이밍을 에이. 봤습니다. 아르카나 각성기 진짜 이쪽 2대일9도 근데 서로가 체력이 없어요 아, 아! 막타! 탁구!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아저 부분에서는 약간 성북 싸움에서 밀렸어요. 아, 그리고 또 어쨌든 원딜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딜을 넣을 수 있었고요. 탁구 선수는 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타를 잘 꽂아넣습니다. 그렇죠위벌이 다시 한번당겼고요 지금 아또 네, 피하면서 와! 진짜... 탁구! 타쿠 선수는 정말 실피거든요 근데 저거 건드리려고 들어가면 아마 다 빨려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야 정말 오래 살았다. 아, 네. 이번에는 예, 들어갈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코어는 3대3. 그렇죠. 폭주 타이밍. 저기쪽에 만두침. 시간이 25초. 얼마 없어요 월센터? 광택 선수도 체력이 없거든요. 오, 여기는 각성 어. 타쿠. 어 이거 맞교환이긴 한데. 오, 타쿠가 문제가 될것 같거든요. 자, 이거는 생존유의 심판의 타 오 이러면, 3가 5대5, 시간이 5초, 4초, 어 4초, 나머지가 워로드가, 워로드가 버팁니다 아직은 워로드, 아! 아 사실 지금 스탠만 보면, 이제 만두칩 선수의 아르카나가 딜을 진짜 잘 넣었거든요. 아 그쵸, 만두칩 선수도 이 상대의 이 적진 쪽에서 어 진영을 뭐, 어 플라워나 아니면 은 뭐, 어 셔플, 스트림으로 좀 견제를 해주면서 진영 붕괴하면서 딜을 잘 넣어준 어, 모습이었지만 일단은 아쉽게 일단 패배한 모습이고요. 어, 네. 그만큼 상대에게 혼비백산하는 어, <웃음> 그런 플레이를 보여줘야겠죠등 선수가 스스로 생존을 일단 잘해줘야 돼요. 네. 근데 여기 뭉쳐 있다 보니까 피 t 가 오, 실드? 자, 마일스톤 타임. 어, 오히려 나중에 인파이터가 빠지는 타임에는, 오! 예! 역시 이거 네. 만세칩 선수가 한명한명 한명 마크를 잘 해주면 은 킬이 풀려나가거든요. 이제 탁구를 봐야 됩니다. 탁구 네. 보러 가야 돼요. 네. 그때 터스 네. 한번걸수 있어서 네. 심리전이 걸리니까 그냥 갈고리 느팀은 오케이 땡큐 하면서 아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주로 본인들의 그 강력한 딜기들을 좀 쏟아부으면서 네. 결국 로이테둘 끊었고 아르카나도 이렇게 되면 버티기가 쉽지는 좀, 최대한 이스폰을 아, 어, 네. 기다리기 기다려. 위해서 하류 네. 됐으면 하면 됐습니다. 세명한류를 네. 네. 기다리고 또 꺼줄 수 있고 그렇죠. 위쪽에 다크 리저렉션 네, 그래도 어 타쿠 선수가 어그 사이를 스킬 사이를 저격을 해내면서 일단은 먼저 다 끊었고요. 어. 네, 그걸 앞에서 비티 그다음에 이태적 플레이 선수가 만들어주고 있죠. 갈고리, 타쿠 한번 더. 타쿠 살아갔어요 또. 네, 어 이게 방금 타이밍에 어 비티 선수가 지금 타쿠 선수 캐어를 잘해줬고요. 네, 안어하세요아 이제 같이 두를 두를 두를 마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만두칩 진짜! 이걸 살아도 상복수면이다! 자아 이거 스티고무 치 끝나면 아아.. 아칩 바삭! 아, 체력이 없는 선수들 어떻게 할거지 <웃음> 시간이 없습니다 20초! 어? 블라이트손이이 의외로 좀 팔이 짧게 들어가서 광땡 선수를 못 물었습니다 네 근데 아래쪽에 BT를 물러 들어갔죠! 자 BT 잡고 10분만 버티자! BT 잡고 10분만 버티자! 근데 저 윗은 단단하다! 그러다그러다 블레이드라서 자 빠르게 어, 일단 이 쪽은 빠져나갔습니다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들는데날씨 거기 나가!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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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과연 로이터 입장에서는 아르카나가 앞선 경기처럼 그렇게 폭기를 좀 쏟아부을 수 있을지도 지켜보고요. 탁구 선수가 버스티에서는 살아나야 되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에스토. 공격적으로 마일스톤 타이밍이 때문에 뒤로 한번 물리면서 아, 주도적으로 들어가시죠. 그냥 판을 깔았습니다. 자각하시고 그리고 프린즈 매트 밀어. 아, 롤 페이 입장에서는 벗뒀어요. 벌써 각성기를 하나 뺐는데 음. 서로 교환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두개두 두 개입니다. 자 중간에 전장의 방패까지 깔아버렸었거든요. 자 그리고 18이 창. 예, 지금 어. 아, 떡다왕땡 선수이 한 번에 패만 남은 상황입니다. 박두 선수가 어쨌든 워로드를 좀 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떡다왕땡이차이 없어서 일단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 아이고 갈고리나 뭐자 진영 아랫줄에서 반쪽 되게 터졌요아 워로드가 캐왔지만. 중의 한 명은 이미 아웃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광땡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분레이드는 워낙 더 빠르다 보니까 여기저기 도망가는 모습이 있었고 자, 자 광땡 선수까지 캐치 캐치! 아하! 아. 이 타자 플레이 하나! 정일이 선수 잡을 때 이제 브런스 의 라이프는 한번 들어갔어요 버틴 어, 선 이거 한번 버틴 거 크죠 그래서 마이스토파쿠 아. 예. 이런 게 좋죠 퍼스트가 원래 노렸던 거 앞에서 그래지고 뒤쪽에 탁구가 길 넣고 그래서 네, 쇼프를 좋았거든요 정말. 네. 그리고 딱그리즈 액션 기상기에 맞춰서 스파이럴 프레임이 정타로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와, 지금 쉴드 들렀는데 셋다 네. <웃음> 아. 다 같이 동시. 와다 같이 퇴근하게시작어요 <웃음> 어. 와! 탁구 탁구 탁구. 어, 어, 이 주구로 오는 것도 주구로. 길 넣고 단타. 우리는 강했다. 일부러 일부러. 아유. 구 무시 입사. 야 지금은 아니야. 진짜 충분히 양쪽 다 해볼 만합니다. 대신 임파 체력이 없어요. 네, 이건 버스트 입장에서 오히려 땡큰데요어 그래도 지금은 이런 거다 넣었죠. 지금까지. 아유. 어.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결국 임파를 들어오게 만들고 임파를 잡는. 네, 예,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와줘야 됩니다. 버스트. 순간적으로 뒤쪽에 건슬이 나서는 추적자 던져놓고 그리고 나머지 완전히 일점차가 됐습니다. 아, 일단 워로드 아. 잡는다고 생각하다 한 토크도 없을 수 있거든요. 마침치. 빡빡빡빡! 아, 아 이거 그래도 추가가 없을까? <웃음>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아, 아, 갑자기. 갑자기! 지금 두명 들어갔어요. 이거는 잡았죠 이러면. 그러네요. 키 선수가 확실히 이번 세트. 근데 이번 세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키를 굉장히 많이 담당했어요. 그렇죠. 뭐 데모니까.